이미 저기 월요일하고 일요일반은 자석이 예, 모자랄 정도로 지금 뭐그그 그 정도까지 찼어요 두 날짜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안 돼서 그 수요가 너무나도 많아서 1월 18일 날 수요일 1월 25일 수요일 그때 아, 1시부터 6시까지 예, 또 공개 강의를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하면서 그 센터에 있건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하십니까? 시스템 대로 하십니까? 오늘은 시키는 대로냐? 아니면은 시스템 대로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은 다 수동적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나 이렇게 골치 아픈 거 몰라. 그러구나. 시스템이고 뭐고 아니 네트워크 자체에 내가 경험이 없어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것도 나 전업주부 출신인데 내가 뭐 마케팅이란 건 아유 그런 건 몰라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냥 편해 나 어렸을 때부터 서 그랬 그랬거든 이런 분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본인 스스로가 원해요 그거를 편해서 그래서 결국엔 창의력도 없어지고 뭐를 이렇게 사례를 판단할만한 상식적으로 판단할만한 그게 없어지고 거기에 그냥 물방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런 케이스가 되죠. 시스템대로 하는 거는 시스템대로 하려면은 원칙, 오개념대로 서로간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이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하는데 그들을 갖다가 공유를 하는 어떤 기준이 없이 하면은 그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대로. 그데그 시스템은 무용의 고정물이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근데 그거를 움직이는 거는 원칙과 오개념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계명 그거에 의해서 그 시스템 은 굴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 오개념대로 가 시스템대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은 그거 없어요 그냥 위에서 하명이 내려왔어요 뭐 이렇게 뭐 해야 됩니다 목표 외치세요 뭐 하면 그냥 외치고 못하면 또 그냥 주눅 들어와고 찐빵 먹고 그냥 노예처럼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특히 네트워크는 무조건 무정포라는 거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꽃돼지 초, 초장기에 또 꽃돼지가 나왔는데도 꽃돼지들도 가만히 난 몰라. 난두줄 두 이렇게 아 내가 이거 소개해서 초창기에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불어가는 것만 해도 어디하두줄다 있다고 그래도그두 줄이 같이 있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 꽃돼지가 하나 있는 게 너무나도 뭐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몰라. 난 몰라. 그, 그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밑에 두 줄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합종 연행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한 줄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은 수익 한 푼도 없게 됩니다. 결국에 수동적으로, 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또 아니면 꽃돼지가 돼서 이렇게 난, 난 몰라. 그러고 그냥, 그냥 왼고에 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영원히 나올 것 같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해서 절대로 성공할 확률은 빵 퍼센트니까 여러분들 지금 확실히 들으세요. 전번에 그 썰렁식당하고 줄 서는 식당을 아주 그냥 또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한번더 구체적으로 전 시간에 얘기 못한 게 너무나도 많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썰렁식당, 썰렁식당은 얼마나 겉외양은 너무나도 잘 해놨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게 손님은 그냥 거의 안 보이고 한두 명 정도 그렇게 사려는 식당에서 종업원만 보이는데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종업원도 없어요 진짜 종업원 같은 종업원 없고 웬 빨간 넥타이 그 지배인급 되는 분들만 드글드글 해 어떻게 손님은 몇명 없는데 그 지배인 같이 생긴 종업원들만 그냥 뭐한 열댓 10, 명씩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지들끼리 맨날 수은수거리고뭐 뭐 얘기를 다 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걸갖따 이렇게 옆에서 들어봤어요. 그 썰렁식당 그 집에 있는 빨간 넥타이 그 집에 있는들. 여기 뭐 이, 이상한 마크 같은 것도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뭐변쩍번 하는 것도 막 차고 이런 사람들끼리 얘기해서 주로 하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일까요? 아이 인간들 말 진짜 안 들어.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런 소리들 주로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복도에 나와서 그것도 종로센터 복도에 나와서 핸드폰으로 그런 얘기야. 아, 인간들 말 진짜 안 들어. 아우, 정말 아주 징그럽다, 징그러다 입덕 소리 하여. 거기가 어, 썰렁식당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그런 손님도 없고 종업원도 없어. 다 이렇게 완장차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어. 그 사람들은 어디 갔나 물어봤더니 전부 앵벌이 나갔대요. 앵벌이? 무슨 앵벌이? 그랬더니, 딛고 오는 거, 카드 긁어댈 사람들, 그, 그런 사람들 안 찾아온다고. 어? 털 뽑아오라고. 그저 카드도 없는 축쟁애들 듣고 오지 말고 그냥 앵벌이 나가는 고 없어요. 빨간냅이 사들만있어갖고 인간들 말 뒤지게 하더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 썰렁식당이 계속 썰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줄 서는 식당은 그냥 그 누가 시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시스템대로 하니까 5원칙 5개념대로 자기가 자영사업자니까 자영사업가대로 팀업사업이니까 팀업 맞춰서 그냥 개념과 원칙대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짝짝짝짝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요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겠고 종업원이 누군지 그리고 손님들이 누군지 헷갈려요 왜다 얼굴들이 다 밝아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저 시장에서 그냥 그건 그냥 뭐호떡집을하고뭘 하는데 하루 진종일 그냥 일을 하고 그냥 그 생선대가리 쓸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데도 이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쉴때 그때 모든 필요가 다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또그 일을 갖다가 몇십 년째 몇십년째 그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돈쉴때돈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힘든지도 모르고 그걸 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년 하다 보니까 인이 백여서 이제는 그걸 또안 하면 근지근지라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니까그 그러니까 이쪽 줄 서는 식당의 양태는 왜 그러냐면 다들 얼굴이 밝은 게고득긴고되 고대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왜 모두가 밝으냐면 돈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돈이 되거나 나도 이렇게만 하면은 언젠가는 미국에 한 1년 뒤가 돼서 나도 예쁜 파트너 좌우에 이렇게 나오고 그분들이 이 시스템에서 같이 나랑 시스템대로만 가기만 하면 나는 결국엔 나도 돈운 세는 진짜 나도 그 부자가 되겠다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칠 줄은 몰라요. 얼굴들이 항상 밝자 썰렁식당과 줄 서는 식당에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제가 그냥 여과 없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식당을 갖다 선택하시겠습니까? 회장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진리입니다. 농부들이 그거 할때 밭을 갈구고 그를 갖다 걸음을 주고 그래서 그냥 애기 다루듯이 진짜 자기 친자식 다루듯이 그렇게 정성과 모든 걸 들여서 그게 기우와 그나마도 기우 맞고 뭐 이래야지 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거한 데도 하나가 안 맞으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그 농사, 농부의 마음으로 하는 게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회장 말씀, 회장님누차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썰렁 식당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냥을 하고 있어. 사냥을. 농사를 지라고 그랬더니 사냥을 해. 앵벌이 뒤따쫓사네요 아침조에 재수없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지금 이게 P B가 이게 뭡니까? 어? 4월달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 2월달에 회사에 가겠다고 했더니 뭐아 회사에서 아2월달에이 상태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이제 회사에서는 아 승인이 났다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사람들 그러니까 4월달에 가야 되니까 나가래. 마치 거짓말 치는 거죠. 회사에서 뭐할 일이 없어서 2월달에 난다고 4월달에 된다고 그거 그랬겠어요? 다 회사에서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그없이 식으로 그래서 요원은 안 됐는데 4월달엔 간다.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 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재판매 안 한다니까요. 재판매 무슨 재판매야. 그렇죠? 이거 인도네시아 뭐, 뭐, 뭐, 나가는 거야. 이것도 뭐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절대 우린 그거 재판매 아니니까 그래놓고 밤에 그 빨간 넥타이들이 모여갖고 뭔지를 하는지 아십니까? 앉아서 그거 소포장 해모임 다 뜯어갖고 소포장으로 소분하고 왜? 그쪽에다가 그 쿠팡에다가 물건 넣고 엔쇼핑에다가 물건 넣으려면은그 밴더가 그 소포장으로 쳐가는 밴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짓 하고 있어요. 빨간 넥타이 매고 해임이 4만원에 한대입니다. 그것도 4만원에 지들은 현금 받아가지고 밴더들 그 밤에 새벽에 와서 물건 수거해가는 밴더들한테 4만9천원 정도 4만5천원 못해도 4만9천원 이 정도로 현찰 받고 넘기고 자기가 매집한 자기 파트너들이 직급 가능하고 나온 거는 4만원에 매집 카드 승인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 400, 400만원 백박스 넘겼다 그러면 4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이렇게 그게 한게 아니고 지들은 현금 받고 이들한테는 카드 승인을 줘가지고 그걸로 또 사야 된대요. 또! 아주 노예를 만드는 거죠. 노예를. 근데 그걸 또 따라가요. 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뱃속 편하니까 난 몰라. 그런 거 잘. 아우, 난뇌떡 경험 없대니까. 아, 그렇게 뭐 계산하고 하는 건난 못해요. 아우,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뱃속 편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종말은 뭐가 될까요? 이 농사 짓는, 줄 서는 식당의 그 주인들과 종업원들 거기에 있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농사를 짓는지 아세요? 내이 주인의 하는 서비스 정신 또 그러고 그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려고 재료도 양심적으로 쓰고 뭐하는 그거를 것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여기서 배워서 나도 저 주인처럼 나도 큰 부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비록 종업원이지. 만두.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지일처럼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줄 서는 식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인간 사냥, 앵벌이 시키고 이인간들 왜또 오늘은 또 아무도 안듣고 오는 거야? 이거 진짜 이게 아니고 이쪽 농사짓는 쪽에서는 갖고 있는 게근면 성실 그다음에 양심에 반하지 않고 상식에 입각한 것들을 하니까 항상 떳떳하니까는 얼굴들이 밝은 거란 얘기죠. 그럼 왜 여러분들은 그래놓고 그 넥타이맨 빨간 넥타이 썰렁식당에그 빨간 넥타이 맨 애들은 지들끼리 만나서 뭐 나도 이게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럼 그 앵벌에 시킨 그그 그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안 뛰나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려가면 다 거기죠. 뭐.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뛴다는데 이게 가족을 위해서 뛰는 겁니까? 자켓은 5천만 원에서 1억, 2억씩 빚을 지게 만든 그게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뛰는 겁니까? 네트워크 한다고 다단계 한다고 별의별 소리는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썰렁식당에서 줄소는 식당으로 예, 여러분들이 옮겨야 돼요 여기서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길잃는 사막에서 허업을 판에서 몇십 명이 같이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이 라디오하고 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아니야 여기서 저쪽으로만 도로, 왔던 길로 조금만 이동만 차이가 나게 이렇게 가서 왔던 길로 10km만 가면 거기에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고 대도시가 나와서 물과 기름, 뭐, 먹을 신강도 많고, 거기 가면은 일단은 100% 사는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 라디오하고 책을 그래도 그 사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50명이 술져서 그렇게, 그거를 그냥 물을 찾으라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아니면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가는데, 그한 사람만 라디오하고, 뭐책이 있어갖고, 여기서 초초으로만 조금 뒤로 왔던 길로 돌아서, 그냥 조금만 한 3도 각도로만 다르게 10km만 가면 거기에 그게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도 나머지 49명이 아니요 그게 아니요 이쪽으로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왔던 길로 그때, 그냥 그 가던 길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라디오를 잘못 들었나? 아니 야 그, 그, 그럴 그 리가 없을 거야 거기에는 뭐가 있냐 여태껏 온게 너무 아파 까 그래도 50명인데 나 혼자 초초로 어떻게 가 아무리 10km라고 해도 10km도 가다가 또 남자 어떻게 와 외롭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무슨 복면을 당할지도 모르고 겁나잖아.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인 거 뻔히 아는데도 그쪽으로 지금 49명 쫓아서 가고 있는 형상이 여러분들의 형상이란 얘기입니다. 절대 가격, 절대 품질에 그거는 똑같은 명제가 있고 그 똑같은 그 진리 앞에서 그뭐 애터미가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고속성장 그것도 그로고로 이렇게 성장고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에텀이라는 그 하늘 아래 어떻게 이렇게 깜깜한 썰렁시장 같은 그런 진짜 도둑놈 같은 그리고 칼만 한 들어 찍는 완전 강도 같은 인간들 있는 그런 아주 시커먼 하늘 밑에서 그렇게 사시는 얘기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용기를 내면은 진짜 오 진짜 같은 하늘 아래 이런 밝은 아들이 있네. 야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책을 읽고 그렇게 라디오 방송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했는데도 나는 왜, 왜 그런 용단을 못 내리지? 난 무슨 결정장인가? 그러고도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 이 아침부터 나와서 이, 엉망욕 담아가면서 이루고 한다고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게 여태껏 온게 너무나도 아까워서라도 아까, 아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진짜 제대로 시스템대로 하는 데를 가야 됩니다. 그걸 또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우기만 해요. 배워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또 여러분은 믿고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파트너들을 위해서도 진정한 리더고 진정한 사업자,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 그러면 그들을 같이 인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여러분들은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 도둑놈들, 그 사기꾼들, 칼만 칼만 더찍으 강도 부도도 못한 놈들이에요. 왜? 양심도 없어. 가책도 없어.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온갖 행물을 다 시켜서 이 인간들 빨리 인간들 딛고 와야지 그걸 그냥 도륙을 해 먹을 텐데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 인간들.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런 용도을못 내리는 겁니요 요번에 많은 분들이 스쿨을 이렇게 했더니 저도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거 하도 오랫동안 쉬고 해서 큰 그, 냥 어, 그냥, 그냥 몇, 한 열대명이라도 이렇게 모이면은 어, 그거면 나는 만족이다 그러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전화가 오고 실질적으로 8일날 9일날 참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아주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은 누구나 이렇게 전화 걸어서 거기가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3년 전에는 그 얘기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러고 결국엔 막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어우 저도 뜻밖인데 뭐냐면 전화와서 신청하겠습니다 전 8일날 일요일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 좋겠습니다 간 보고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그동안 3년 동안에 아 이게 마이크로가 얘기하는게 진정성이 있고 이게 분명히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전화를 하시고 그동안 유튜브 공모를다 보고 또 3년 동안에 제가 해왔던 그 모든거를 어다 이미 네톡 사이가 좁은 사이거든요 회사이기 때문에 다 알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밤보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안 되면 이런 질문하시는 분단한 명도 없었어요. 전번에줄 서는 식당 그거를 듣고 오랫동안 제 거를 정치하던 분이 그래도 그래도 에휴 그래도 이랬다가 줄 서는 식당 그 얘기를 제대로 듣고 결단하셨다는 분도 결단하고 그냥 바로 연락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해나갈 거니까. 어, 너무 조급하게 그러실 건 없는데, 이 밝은 하늘을 보세요. 시스템대로 하는 데를 갔다가, 아, 와서 나중에 왔더니 인간 또, 또 저기 또뭐 유튜브에다 놓 것도 아, 그렇지, 와보니까 백업도 아니네. 그럼 제 얼굴에 침을 뱉으십시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한 거예요. 왜? 진리와. 상식과 양심에 입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저한테 침을 뱉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저하고 뭐 같이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저기 월요일하고 일요일반은 자석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뭐그 그 정도까지 찼어요.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월요일 일요일은 두 날짜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안 돼서 그 수요가 너무나도 많아서 뭐, 장소는 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일날 하나를 더 열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우리 굿모닝 애터미가 있죠. 우린 회사 시, 회사 시스템에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회사에서 몇십억, 몇 억씩을 들고 만들었던 그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갖다가 왜 우리가 사장을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굿모닝, 화요일날 퇴근 후, 목요일날 원데이,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석세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그네개를 근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수요일 날 하루가 배 있어요. 아그 수요일 날도 아, 저기 구정 전후에서 1월 18일 날 수요일 1월 25일 수요일 그때 아 1시부터 6시까지 에, 또 공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기수에 요번 일기 일기그 여차적인 사정을 해서 시간도 안 맞고 뭐지 안 돼서 그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수요일날 수요일날 또할 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되시는 분들 좀 안되더라도 수요일날 이렇게 결집을세요 우리 회사 애터미 공개 스케줄은 공개롭게도 없는 날이기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어, 신청 하실 분들은 어, 그때 공개강의 오셔서 판매 판단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반을 하나 더 만들라고 어, 지금 워낙 요구가 많아서 인원이 오버 돼 가지고 그렇게 뭐또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수요일날 1월 18일날 1월 25일날 공개 강의를 갖다 할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신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